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건 줄 알았겠지,가? 구두솔같이 생겼는데 왠지 될것 같아. 안 되는 거야. 세기 <웃음> <아이수>, 아, <수수아! 웃음> <에이>, 뭐가 돼? <웃음> 뭐야 이게? 그럼 이거를 카페트 있는 걸 해보자. 미미. 오, 이건 된다야. 여기입니다. 음. 여기 들었어. 응? 어? 응, 좋네 카페트에서 쓰기 테 슈가 빠져, 빠아 아, 짜증 네 아, 오와, 바나나도 들어갔어. <웃음> 카펫트는 청소기로도 잘안 된단 말이지. 와, 좋은데, 좋은데, 여기 피 묻었어. 보이냐? 어, 이 새끼야? 음.